Thank mm -hmm. you. <웃음> 짠 시작해보자 여러분들 자 이번판에는 제가 잘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 3라운드 산옥 산후. 아산옥는 정말 너무 빨리 끝났어 여러분들 진짜 뭐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 너무 선해하지 마시고 제가 영상은 다 유튜브에 1라운드 1, 4라운드까지 다시 올릴 거니까 그것도 자,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자측에 많이 가시네요. 루인스부터. 외로 왼쪽에 많이 가시고. 비행기를 또 트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되면 왼쪽에 지금 알캠팔바 아래 짤팔에 많이 내리시네요. 3레벨 님 이렇게 지금 지금.. 아.. 위쪽에 빼죠? 자 감바스님 이쪽이 내립니다 그리 지금 가족 가족 다운될 것 같아요 감클랜 3팀과 1팀 같이 내렸습니다 간바스 님이 조금 혼자 아래에 내리신 것 같고 위에 있는데 간바스 님이 조금 포위 당하는 걸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반면에 같은 팀인 캡틴 원 간바스 UK박스 님은 조금 우측에 내리셨고 자 무리하지 않고 위쪽으로 빼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키 님과 무드 님은 위쪽에 내리셨고 또 오브 더브 비누인가요? 비누비누님인가요? 님좀 가는 것 같죠? 다른 쪽 교전 없음 이쪽 좀 잠깐 보겠습니다 자, 시작하자마자 뜨거운 가족 싸움 제가 언제나 느끼는 건데 가족 싸움이 벌어지면 되게 치열하게 싸우시더라고요 <웃음> 뭐 안중에도 없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지금 조금 도와줄 법한데 자 캡틴 원님이 더 앞으로 당겨가는것 같죠? 지금 라틴 님 이쪽이 이 내린 걸 아마 보셨기 때문에 자 라틴 님 피가 난걸 봐서는 아마 캡틴 원님에게 총을 맞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생각이 들어요. 시키 님도 그렇게 쉽게 가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아래쪽에 내려가는 게 쉽지 않은데 내려가고 있어요. 말씀드리는 순간 되게 호전적이신 분입니다. 지금 족기도 없는데 아 족기 있네요. 일제 일렙. 면에 간바스님은 지금 샷건 아, 사이가 사이가죠. 간바스 지금 잘 빼야 되는데 자봤습니다자봤나요 지금? 자 레벨링도 받고 자 이렇게 확인됐으면 지금 자 비누님이 돌아 돌아요. 자 위기입니다 지금 간바스. 어. 자, 비누가 지금 어, 성강을. 성강을. 아 성강 성강을 자 성강 지금 예능 한번 했고, 비누님 <웃음> 벽에 던졌는데 튕겨 맞고 <웃음> 본인이 걸렸어요 어, 이런 건 예능에 살려줄 거라고 믿습니다 예능 때문에 일부러 그러신 걸로 자, 말씀드린 순간 자기장은 북캠에서부터 자, 위쪽으로 잡히는 부트캠프. 자, 아래쪽 싸우네요. 자, GL3팀과 리얼3팀. 코바나. 아래쪽에 있는 거 확인했는데, 형광은안 맞았죠? 나오지는 않는 코바나. 자리는 쿠바나님이 조금 더 좋은 것 같고 지금 백업을 올수 있는 위치는 아닙니다 또 둘이 멀리 계셔서 완전 1대1 상황이에요 또백기님이또 피가 없어요 백기님이또 피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빠르게 빼고 봐야겠죠 잭수님 빠르게 빼고 봐야 되고 어, 그 의외로 지금 리얼팀도 지금 지원하러 가는 것 같죠? 자 그러나 조금 아직 GL이 좀더 빠른 것 같습니다 백업은 자 이건 백업 싸움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나 뒤로 빼지는 않는 코바나 아, 의외로 차로 좀더 빨리 오네요 자킹철진 백업 빠릅니다 넥슨 자 집에 있어서 쉽게 가까이 오지는 또 못해요 어자 쿠바나가 먼저 아, 돌 뒤에 계셨다가 언제 나오셨죠? 아, 돌 뒤에 있어도 좋았을텐데 백업 오는 걸 보고 아무래도 빼시다가 안타깝게 어, 된것 같습니다 자 잭스님이 했는데 대율이 있으면 싸도 되는데요 자어자 어, 자, 마무리를 마무리를 잭슨 과감하게 써도 되는데요 잭슨 잭슨 자 오른쪽 문에 아무래도 쏘지 어, 않으시는 것 같죠 살릴 수 있을런지 자 위쪽에 지금 성운 성운이 돌아서 어저 그러나 지금 이 상황에 자, 리얼 2팀이 반대편에서, 한우정원에도 쏩니다. 한우정원의 교전. GL3팀은 왼쪽으로 크게 돌아가고 있는 성운. 자, 마이스트로가 있어요. 오늘 마이스트로 좋은데요. 흥철진 우측 사격합니다. 자, 아래쪽에 지금, 아래쪽에도 뜨겁네요 자 g l 이팀자 플래니 GLE팀과 지금 황구리팀 붙었습니다 플래니 겨루고 있죠 자 서스님 내밀만 맞습니다 총자 포커 페이스 백고 왔고 자 근데 위치가 아직은 자기장 1 2페이지긴 한데 그래도 지금 조금 불리한 위치입니다 GLE팀 그러나 자기장 바깥은 다 동일하기 때문에 자, 쌉시가 없나요? 아 있네요 피가 자 그래도 급박해지는건 주리 2팀 자, 앞면의 위쪽에 헝그리 2팀 괜찮죠? 여기는 자 크게 돌고, 자 크게 과감하게 두고 있는 레츠 비 마오 자 피가 없습니다 지금 피가 없어요 자, 이렇게 되면 지금 양각이라서, 자, 판단 좋습니다. 쌉씨랑 지금, 자, 크게 크게 돌아요. 자, 쌉씨. 조금 마오님이 무리하게 온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판단, 상황, 어, 판단은 좋았는데, 조금 안타깝게.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도 그는 그 시간을 그래도 벌어주셔서 지금 이 팀이 들어온 것 같아요. 자, 포커페이스. 자, 마무리를 하고 있는 포커페이스. 섭제님 멀리 갔죠? 자, 이렇게 되면 섭제이는 멀리서 사격각을 봐줄 수 있는 위치고, 지금 아래쪽에 가까이 있는 건사비와 사피입니다. 사피가 말씀드린 순간, 술탄. 아니, 저건 뭔가요? 갑자기. <웃음> 갑자기 나타나는? XII. 아. <웃음> 굳이 싸울 필요 없습니다. 자, 슬럼님, 플랜니님 교전하지 않고 우측으로 꺾고 있는 모습이고 황글이 팀도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교전은 조금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추격전이 일어난 것 같고 있는 것 같죠? 이퀄리티랑 드라마에서 괜찮은 모습 보여줬던 포포리 코리아 소지는 않습니다 자 제가 마무리를 짓고 추격으로 들어오는 라인까지만 봐주시는 것 같아요 x 이제 이팀 e 가운데 한번 보죠 지금 교전이 안 일어난 쪽을 카메라를 신경 쓰지 않으면 사실 보기가 어려워서 어쨌든 가운데에는 지금 GMO 오늘 이분들 좀 많이 잡히네요 가운데 자리 잡고 있고 자, 싸움이 잡힙니다 자 GL3팀과 아이고 가밀팀 잭슨님 누웠고 자 살릴 수 있나요? 살리기엔 조금 있을 것 같은데요 성우님이 자리가 살리기는 조금 애매한 위치인 것 같아요 자수원 수야님이 바로 위에 있는 것 같은데 자 지금 바로 위까지는 아니고 아, 뒤에 있네요 자 이거 악마가 두 살이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웃음> 악마가 두 살이고 있어요. 피아님이 어떤 판단을 할지. 사실 자기 상상 두분다 가야 되는 위치거든요. 아직 움직이지 않는 <웃음> 움직이지 않는 악마 같은 모습. 아, 소리는 들었을 거예요. 그냥 되죠. 두근두근. 피아님도 소리를 들었. 들어오는 것 같아요. 조용히 계시는 거 보면 여러분 양쪽에 소리 들었다는 얘기겠죠? 움직이지 않는 이도가안 보이네요. 먼저 움직입니다 수야. <웃음> 자두 분의 귀여운 모습. 수야님이 먼저 이동하는 거 이동하고. 님은 멀리서 리스트만 보는 것 같아요 합류하는 것만 자, 교전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소실런지 쏘지는 않는 시기 이렇게 돌아서 가고 있죠 자 이쪽도 교전이 일어날 것 같은데요 지금 아직 모릅니다 이퀄리티 팀 있는데 자 케이브 자, 앞머리보다는 왼쪽을, 술탄 위에! 이, 이걸 안 맞나요? 술탄을? 자, 다행히 살았습니다. 자, 술탄 잘 떨어졌는데, 자, 이걸 살았네요. 다행입니다. 자, KV님 입장에 다행이고, 밤녀님 입장에서는 안타깝고. 자, 방금 술탄은 잘 들어갔는데, 어쨌든 살아남았습니다. 2분밖에 없어서 들어가는게 쉽지가 않아요 끝까지 빠지는 판단 좋았고 자, 헝그리클랜의 오늘 팀에 위치가 쉽지가 않아요 자, 어렵게 들어온 헝그리 팀 자, 쥐님이 이렇게 마정하고 있던, 쥐아이아이 클랜에게 자리를 내줍니다. 자, 여기도, 바로 또, 이 적패, 적패 클랜이, 지금, 지금 1, 2라운드 뺏겨서, 지금 분노의 차, 차였어요, 지금. 아, 오늘 드디어, 어, 1등 자리를 내줄 위기에 처했습니다. 지금 3 4 라운드 우승해도 지금 우승해야 지금 가능한 가능해요. 지금 리얼 1팀 명성의 오늘 명성이 오늘 달라진 모습입니다. 자 안쪽으로 들어가는 파라데스 안쪽으로 들어가는 어, 리얼 1 팀. 자 그런 안쪽엔 GL 클랜이 자리했어요. 출혈이 좀 있어서 두분남으셨네요한 님과 이님 계시고. 아, 지금 리얼클랜은 아래쪽에 지금 있는 거 알고 있죠? XII 클랜 아래쪽에 지금 라인 잡고 들어오는 거 알고 있습니다 먼저 자리 잡고 있는 블루드 아니자 이분들의 행보를 또 지켜보죠 자 이쪽은 또 교전이 있네요 자 이퀄리티 뉴티 킬 뺏겼죠 지금? 어. 님이자 자 아, 차분히 쏘셔야되는데요 <웃음> 자 차분히 쏘셔도 됩니다 차분히 차분하게 차분히 침착하게 그쵸 그렇죠? 자 들어오는 거 이렇게 됩니다 마중할 수 있죠? 자, 침착하게 뉴티님 침착하게 쏘세요 침착하게 침착하게 됩니다 한발 한발한발자 이렇게 뉴티님이 잘 마중하셨고 쪽도 지금 사이이 팀이 자리가 좋아요. 요전히 심상치 않으면 뉴 팀이 또 바로 위기에요. 일탄이 난무하는. 감사합니다. 어 뉴티. 자 뉴티님의 또 근접은 또 괜찮았네요. 근데 그러나 살아가네요 뉴티. 뉴티가 어, 이제 피하는 입장입니다. 여기서 살아갑니다. 막 쏘는지. <웃음> <웃음> 어. <웃음> 이제는 삶을 포기한 듯이 막 쏘는 뉴티 <웃음> 이 사이에 지금 난 살아서 갈 거다 킹철진 자이 사이에 구상까지 챙기는 여유 킹철진님이 하나 더올 거라는 거는 예상을 못할 수도 있죠? 이렇게 되면 등잔 밑이 어둡다 메타 킹철진 등잔 밑이 어두워요? 지금 킹철진님 근처에서 살아가나요? 자 살아갑니다 자 이거 쏘지는.. 쏠순 없겠죠? 쏘는 순간 자 이거 쏘나요? 심지어 3배입니다 자 쏘는 판단을 할지 그러나 자기장은 오고 자 맞춰서 가는 일단 괜찮습니다 그러나 왼쪽에도 있어요 지금 킹철진의 행보 보죠 자 우리 숨어서 가야되는 킹철진 표진 않죠? 이것도? 더 있어요, 이거. <웃음> 첩첩 탄 중이구나, 지금. 자, 못 맞힌. 이 와중에 못 맞히는 킹철진두 방. 한 방도 못 맞히는 킹철진 명성에 어긋난 행동인데요, 이건. 자, 이거. 까, 아이, 진짜. 으, 인간극장 음악 틀어드리고 싶다. <웃음> 따라라라, 따라, 따라, 따라. 자, 이렇게 마무리되는, 어, 리얼 클레명성에 걸맞지 않은 행동이었습니다, 방금. 기아나. 오늘 우키아나 님이 좋네요, 오늘. 우키아나 님 약간 좀 예능 쪽에 가까운 분이셨는데, 언제 이렇게 실력을 갈고 닦으셨는지. 자, 이제 킹철지 님을 예능 쪽으로 제가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좋았어요. 유튜브에 다 올려놓겠습니다, 제가. 우기한나님 좋아요. 이팀 지금 좋은데요? 이렇게 또잘 나가면은 안되는데 우승에 가까워집니다. 자 이렇게 된 순간 나스터님 나스터 피되고 있는 나스터 자 이렇게 이퀄리티 팀이 위쪽 라인을 정리하면서 올라옵니다. 자 나스터님이 죽은 자리를 마스터가 복수하러 왔죠? 자. 천천히! 살살 서 되는데요 천천히! 자 좋아요 마, 마무리하는 나스터의 복수를 마스터가 하는 마치 부부같은 관계 자리는 또 지금 좋아서 아우 좋습니다 오늘 1 2번팀 지금 홍코리 3팀 좋아요 자리 잡는 게문제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퀄리티 자, 이 와중에 지금 혼자 쏘는 안님 쉽지 않죠? 세성현님 쉽지 않아요, 속이. 세성현님 왼쪽에 있는데요? 못 봤나요, 지금? 자, 지금 못본 거.. 못본거 같죠? 아.. 라커님이 잡았으면 좋았을 텐데 여기는 못한 것 같아요 아직. 지금 형유님이 아 왼쪽에 있는 걸 보셨네요. 자 라콘이 떨어집니다. 이 갑니다 또한번 먹었어야지 연막 안에 있는 거 모르는 것 같은데요? 연막 안에 있는 거 모르나요 지금? 지금 이걸로 살아가는데? 자기장이? 짜! <웃음> 아 이렇게 오늘 예능을 많이 보여주시는 아깝습니다 방금 잘 살았는데 아깝네요 면은 지금 감팀 지금 좋아요. 오늘 살아남은 지금 감이팀 오늘 감클랜에 오늘 첫 참가의 감클랜에 영상을 좀 보여줘야죠. 드디어 네분다 살아남았습니다. 산호 자그 매우 유리한 위치 복수에 생겼었던 마스터. 혼자서의 이 플레이가 자기장은 좋지는 못해요. 막 안에서 일단 플레이하고 있고 이제 예, 성인님이 먼저 돕니다. 1 벡터, 벡터로 마무리 짓고 있는 성인. 자, 오, 이렇게 되면은 지금 너무 좋은데요. 중거리라서 MK를 들고 MK를 전진하고 있는 응? 자 우리 쪽에 있는데 바로 아이고 이거 자 이렇게 또습니다 오늘 너무 좋은데요 EH. 이 집보다 너무 좋습니다 아, 이렇게 되면은 또, 또 일이에요 지금 세판 연속 일입니다 어떻게 된 일이죠 이게? 아, 또 적폐팀의 야성에 줄을 긋는 새롭게 탄생하는 지금 헝그리클랜 헝그리삼팀이에요 어, 어마어마합니다 이분들 헝그리삼팀 입니다. 어, 우기아나 사킬 우기아나 이런 분이 아닌데 제 머릿속에 우기아나님이 이런 분이 아니거든요. 우기아나 사킬 E.H. 사킬 E.H.님이 어, 1라운드부터 멋진 모습 보여줬어요. E.H. 성님이 아까 백터로 돌아가고 3킬, 그리고 G.M.O. 2킬, 사드님 1킬. 헝그리 클랜이 대체적으로 멋진 모습이고 새로 오신 좀감 클랜. 자, 이 분들도 어, 괜찮네요, 오늘 3라운드 고생하셨습니다 어, 이렇게 되면 지금 어, 홍글이 3팀이 3라운드로 다 1위를 가져가버렸어요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분들 앞으로